욕심이 화를 불렀어 프로도 이렇게 실수를 합니다 자 버디가 지금 보기가 되게 생겼어 보기가 너무 짧다 너무 부드럽게 쳤다 지금 오뎅 먹을 때가 아니다 자이홀은또 5번 홀인데 도그레콜이네요 네, 도그렉이라도 지금 벙커까지 한 220m라서 넘겨서 플레이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본 거보다는 살짝 오른쪽인데 괜찮습니다. 버디 트라이를 한번 해볼게요. 자, 드라이버가 잘 왔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한 120m 정도인데 50도 외지를 가지고 왔거든요. 어... 그린은 지금 무난한 것 같아서 바로 핀을 공략해 볼게요 약간 오른쪽 그래도 나이스 오브. 오케이 이번엔 한번 가시죠 제일 자신 제가 3번 하이언 그리고 50도 웨수인데 이거는 좀 깔끔하게 잘 맞아서 붙은 것 같아요 모뎅 먹을 때가 아니다. 자 여기는 지금 이제 버디펏 버디퍼트인데 훅라이의 내리막이라 좀 태워 볼게요. 태울 때는 부드러운 스트로으로아 조금 짧았어. 너무 태웠어. 오케이 괜찮습니다. 나이스파아2 2 0 m 여기는 짧은 파포라서 5번 아이언으로 한 200정도만 보내볼게요 잘 갔다 오케이 잘 갔어 잘 갔어 와 5번 아이언 티셔트에서 지금 짧긴 짧네요. 여기에 60m 정도 남았고 60도로 저는 하프 스윙하면 60 정도 가거든요. 60m를 생각하기보다는 60도로 하프 스윙을 한다. 자 한번 쳐볼게요. 오케이 정확하게 핀 하이. 어 붙었어 붙었어. 이후로는 버디 찬스 할수 있어. 버디 찬스, 버디 찬스. 이런 어프로치 짧은 이제 거리 칠 때는 여러분들 방향보다는 거리감이 첫 번째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까 방금 60도로 하프 스윙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당태하게. 핀 정확하게 차이에 지금 붙었는데 이게 이거예요. 방향을 너무 생각하다 보면 거리감도 안 맞고 그리고 생각이 너무 많아져서 어, 터덕이서막 실수, 큰 실수도 나올 수 있으니까 일단 버디 한번 하러 가보시습다 네 예, 너무 버디 하려고 하지 말고요 내가 늘 하던 스트로크를 한번 상상, 상상해보고 나이스 버디 드디어 버디 했습니다 자 이제 스코어는 2분 다음으로 넘어가시죠 메톨 아, 네. 안 남았어 세번 남았어 이후도 짧은 파퍼네요 어, 300m가 좀안 돼서 3번 아니요 여긴 뭐, 페어웨이도 넓고 핸디캡이 좀 쉬운 홀 같네요. 그래도 위험은 도사릴 수 있다. 잘 갔죠? 아주 똑바로. 참, 이런 샷 치면 저도 기분 좋습니다. 자, 이제 또 버디 하나 낚으러 가보시죠. 자, 여기도 이제 60m 정도. 이번에는 핀을 바로 공략할 거고요 아무 장애물이 없으니까 제발 마음속으로는 붙어라 하지만 그래도 마음을 비우고 하프스윙 부드럽게 쳤어요 너무 짧다 너무 부드럽게 쳤다 위험은 두 살일 수 있다 자 버디가 지금 보기가 되게 생겼어 보기가 그래도 심작하게 이런 어프로치 할때 여러분들 제가 저번에 설명드렸죠 좀 가까이 와서 좀 세워주고 그래서 앞에 힐 부분으로 공을 치는 거죠 아좀 짧았어 조금 짧았어 그래도 오케인 것 같아요 가봅시다 자, 이 정도면 오케이죠 나이스 파 자, 이제 다 와갑니다 8번 홀 180m, 6번 아이언 자,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린에 옷만 시킨다는 생각으로 약간 왼쪽 오케이 그래도 거리는 맞은 것 같은데 어, 좀 왼쪽으로 간것 같아요 근데 뭐 그래도 파할수 있으니까 가봅시다 왼쪽으로 좀 흘렀네 여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어프로치라 좀 굴려서 또 세이브를 잘 해볼게요 오케이 좀 가까이 와서 체가좀 짧게 잡았죠 굴리겠다는 소리입니다 어? 버디 <웃음> 여기 지금 <웃음> 여기 버디 버디 버디 자 이러면 이제 스코어가 이제 언더로 언더로 내려갔죠 어디 있허어 프로치 칩인 버디는 진짜 기분 좋은 프로가 해도 기분 좋은 버디입니다 저도 이제 애프터를 뛴 경험은 있지만 떠는지한 10? 오히려 이제 레슨 경력이더 많아져서 사실 그냥 이제는 좀 필드에 나오면 좀공 조금 치는 어... 골프 치는 남자? 자 이제 마지막 콜 네, 1원도고 음, 전반까지 하면 이제 현재 3원돈인데 전반은 제가 아, 실수해서 날리는 바람에 너무 아깝지만 자, 일단 언더파로 끝낼 것 같고 자, 이제 마지막 콜이 헤드를 저 멀리 던진다는 생각으로 하면 훨씬 더 몸이 가벼워지거든요. 마음의 여유도 생기고 그래서 물론 집어놓은 RPG전 보지만 그 뒤에 저는 지금 보이는 저 뒤에 라이트를 보고 어차피 저기까지 친다고 안 가니까 마음은 그렇게 먹고 여유 있게 멀리 친다는 생각 아 지금 공이 너무 시원하게 잘 갔어 진짜 내가 봐도 멋있었어 너무 시원하게 맞았어 아, 루나엑스 되게 시원하죠? 여기는 지금 제가 치는 코스 마지막 콜잘 마무리해서 언더파로 마무리해보니다아 공이 저 앞에 있네 안 멈춰도 되네 멈출 필요가 없네 출발하겠습니다 아, 공이 좀 멀리 간거 같애 자 많이 날라왔는데 그래도 한280 정도 남았어요 페이웨이도 넓고 해서 라인은 안 좋아요 라인은 안 좋지만 우드를 쳐볼게요 완전 망했어 지금 <웃음> 욕심이 화를 불렀어 프로도 이렇게 실수를 합니다 아 오마이갓 허탈한 웃음이 허허허 아 이런 실수를 하다니 당하겠습니다 당황하지 말고 당황하지 말고 150, 0 1 6 160m 정도 일단 방향 좋고 나이스 온 좋습니다 좀 쉽게 갈수 있는 거를 좀 어렵게 간 것뿐 버디 찬스는 여전히 유효하다 여러분들 그래서 절대 실수했다고 당황하면 안 됩니다 사실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그래도 오늘 이렇게 루나엑스에서 이렇게 처음으로 제가 필드 영상을 <웃음> 찍어 봤는데 쉽지 않네요. 이게 확실히 혼자서 카메라 설치도 하고 지금 공도 치고 사실 지금 뒷팀도 따라오고 있고 이렇게 앞팀도 이렇게 쫓아가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 영상을 마지막 것까지 좀잘 찍은 것 같아요. 어, 그래도 일단은 홀이 아직 안 끝났어요. 지금 보세요. 실수는 했지만. 잡혀야겠습니다. 홀컵에 이렇게 가깝게 붙어있죠 아주 오히려 더 좋은 버디 찬스가 나왔어 굉장히 제 지금 발걸음이 씩씩하죠 아까는 암울했는데 결과가 중요합니다 자 과연 마지막 홀 버디가 성공이 될 것이냐 자 뒤에서 한번 보니까 오른쪽에 있는 것 같아요 살짝 오른쪽이고 과감하게 퍼팅해도 될것 같습니다. 이홀은 내가 본 곳을 믿고 한 번에 라이스 버디. 오! 제가 오늘 이렇게 또 언더파로 또 제가 마무리했고 기분이 좋네요. 그리고 더욱 기분이 좋은 이유는 이렇게 처음으로 제가 필드에 나와서 영상을 찍어 봤던 게 기분이 좋습니다. 오늘 루나엑스에서 이렇게 라인홀 영상을 찍어봤는데 재밌게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또더 재밌게 찾아오겠습니다. 안녕 아 진짜 조금 힘들었는데 아잘 됐을지 모르겠다. 그래도 오늘 좀 뿌듯합니다. 아주 뿌듯해